그런데 이제 불교는 뭐가 문제냐면 석가모니의 이론이 소승적인 거예요. 뒤에 나온 이론이 대승적인 거예요. 이, 이 부분 때문에 불교는 한번 교통정리를 안 하면요. 앞으로 계속 헤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부처님 가르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 불교 기준, 부처님의 가장 원육성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선불교도 불교 아니에요. 부처님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 초기 경전 연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참나 찾고 주인공 찾는 불교가 정상적인 불교인지 아니라고 합니다. 마구니 소리라고 그래요. 초기 불교 제대로 공부하신 분. 그럼 이게 불교 자체가 지금 한번 이 극복하고 정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제 견성 콘서트나 제 불교 강의 들으셨으면 정리 다 되실 거예요. 그냥 선택의 문제지. 난 대승을 할까? 소승할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리를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교통정리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 한국 불자들이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승의 길을 따르겠다. 근데 지금 조교종은 대승의 길을 따르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인이 그런 선언했다는 걸. 이거 그러니까 또 초기 경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이건, 이건 팩트입니다. 스님들 또 대수승 구분은 제 강의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대수승 구분이 원래 잘안 돼요. 심지어 일본 절에서, 그 절에서 수행하시는 아직 정식 스님이 안 되셨던 분이신데, 예전에. 교포 분이에요. 공항에서 바로 왔다면서 학당 오셔서. 제 강의 듣고 너무 감사한 게 대소승 구분이 됐다고. 일본에서도 구분안못 한다고. 일본 불교도 구분을 못 한대요. 이게, 이게 보편적인, 이게 우리나라만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불교가 짬뽕돼 버렸어요. 소승, 대승이 짬뽕돼 버렸어요. 지금 구분 못 해요. 심지어 티벳 불교도 들어가면 구분 못 해요. 그이 티벳 불교에서 중시하는 중간학파에서 이미 짬뽕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깨리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대수승 구분 제일 정확히 해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제가 꼭 불교학당이 아닌데도 불교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 불교란 종교 안에서도 소승, 대승을 구분해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소승을 하고 싶으시면 소승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대승을 하고 싶으시면 대승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시라. 뭔지 알아야 선택을 하니까 제 강의 보시면 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게 땡긴다 해서 그거 선택하셔서 정진하시면 각자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죽도 밥도 아니게 섞어서 공부하시면 절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뭘 원하시는지도 사실은 설명하지도 않고요. 그걸 구분해서 하시라.